샷. 샷이아군이 왜? 더블 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클라였네 아프리카 님도 아까 그무붓해 주셨는데 상태께. 다 제한 시간 내 완전 아쉽게 우리 권땡 님이 주신 미션 끝났고 새롭게 가지아님이랑 기범님 미션 렉시멈그 정도 됩니다. 대캠은 다르다 어 야야 아 진짜 화면 나안 누웠네 가족이 화면이 멈추냐 설치되었습니다. 아주. 아, 주 아, 무혔다 이걸... 어, 아, 뭐야? 야이꼭 하고 주무세요. 키 키... 아이고, 보라님, 이미 충전하셨구나. 아이고, 산0 0개 감사합니다. 산0개나 있다. 아, 너무 덥네요. 지금 방도 엄청 덥고, 지금... 집중 중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에어컨 기사 아저씨 아직 안 와가지고. 하여 너무 가사합다 고라님 나 있다. 꼭 하도록 할게요. 불싸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이방 얘기 나온 거꼭 성공하고 갑니다, 이거. 이방안 되면은 다른 방이라도 가야죠. 아저 단층에 저거 삥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개돌을 하고 싶어도, 아까부터, 개돌로는 킬이 안 돼요. 뭔가 자꾸 아다리가 안 맞아. 뒤에서 누가 좀, 예, 하, 뭐, 하여튼, 혼자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 우리님들이랑 톡을하면서 하면은 제가 뭐 할지 알려주면은 비켜주실 텐데 개돌은 이거 사이즈가 안나와 아 어, 오늘 이래갖고 2부 배그 할수 있겠나? 진말인지 아,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아, 군 아, 패배하였습니다. 왠지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더라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것 같은 느낌 들면 안가야지 아유 저 혀, 현대식 영업니다 형님 현대식 고점이죠 원래 제가 스 킬을 많이 할때 생각해보니까 아예 킬을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적만 한명한명 한명 잡는다는 마인드 그렇게 잡고 잡고 잡다보면은 킬이 쌓여있겠죠? 미사일 때도 센스 아인데한 중후반 쯤에 제가 의식을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킬이 잘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따 샷 살벌하네 빨리 와어보세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근데 저기 클랜도 사람 되게 많으시구나. 한 5분 이상? 불적으로 줌을 돌리네 야옹 형아, 각성했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 슬로우 스타트업 별풍상기1 2면사 DA 님 추천 감사합니다 명아닌디개왕신이아닌가 표정 안니다 별풍선님, 1 2님 핵샷! 드샷헤드샷 핵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딱총! 아 딱총 될걸요? 그 FLF2 그거? 열 발짜리? 본방에서 그래도 열 발짜리 중에 유일하게 그 총은 소용이 될걸요? 형님? 짱구방 짱구박사방 아 이거 먹었다 클일 났다 제발 s o m e b o d 어데어데어데셋입니까 자클 확인했습니다 Double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클라네아예 로제텍 제품이 클릭이 잘 돼요. 조 가볍죠. 어야, 콜라보했잖아. Double kill. 그래 이런 킬을 많이 해야 된다고. 다른 킬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안 커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되나? 경고 폭탄이 설치 되었습니다. 제발 이러고 졌으면 대박인데 폭탄이 미션 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슬슬 폭킬 나올 때도 했고, 와 이거 마구 보소. 사실 잘하면은 또 이게 좀. 아니 제가 형님들. 너무 잘해볼 면또 형님들 좀 서운하라, 서운하려고 하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아... 성공각에서 또 이렇게 된다고? 아이고. 어, 어, 어, 어, 어. 제발. 아, 잠깐만. 벽을 닿아야 돼. 아. 아.. 진짜.. <웃음> 울고 싶다.. 어? 설마? 어? 아니 일부러 이거 죽은가? 죽어 주시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진짜 도, 도와주신다고? 아, 아, 아, 아 저도 제가 아이 봐야겠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제발. 기회다 하나 어, 왜? 어, 안 돼, 안 돼. 아리안 음, 되는 명이었네요.